아내는 저와 다투거나 화만 나면 집을 나가요. 짐을 싸서 나가는 정도는 아니고, 몸만 나가서 장시간 안 들어오는 정도죠. 신혼초 제가 치약 중간을 싸서 쓰는 걸본 아내는... 어떻게 치약 중간을 짜? 나 나갈 거야! 어? 내 자기야! 음... 화가 나서 집을 나가는데 걱정도 안 돼? 어? 이럴 수가 있어? 아, 어, 당신 치약 사러 간거 아니었어? 그때가 아내의 가출 상황을 처음 겪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에서 끝내야 할것 같아서 아내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주년 결혼 기념일 되는 날. 저는 깜박하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어제 너무 달렸나 보다. 저기야. 저기야? 어디 간 거야? 아, 머리야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실망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제발 돌아와줘.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우습게 보이지?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제발 돌아와줘. 그렇게 미안하면 나를 직접 찾아. 알았어. 지금 어딨는데? 내가 데리러 갈게. 알아서 찾아. 자기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떤 얘기 기억한다면 날 찾을 수 있을 거야. 기간은 3일 줄게. 아내와 처음 여행을 했던 곳이 생각이 나서 안면도에 갔습니다. 나 지금 왔는데 여기 있는 거다 알아. 우리 꽃다리에서 보자 미친 거 아냐? 내가 거긴 혼자 왜가 그곳 아니니까 다시 찾아 아... 힌트 좀 주면 안될까? 정말 반성하고 있단 말이야 강원도 아 정돈진 다시정봉진으로 향했습니다 나 정농진에 왔어 역 앞에서 보자 답답하다 거긴 또왜간 거니? 나랑 있던 얘기 전혀 기억 못하나 보네 우리 정농진 왔었잖아 그래서 정농진 온 건데 나 지금 강원도 찜질방에 있다 어? 강원도 찜질방이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찜질방인데 정말 생각 안 나? 우리 연애할 때 찜질방에서 했던 얘기, 정말 기억 안 나? 자기야, 무슨 소리야? 우린 찜질방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뭐? 뭐, 뭐라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문자를 했습니다. 아, 미안, 내가 착각했어. 그냥 집에서 보자. 그 뒤로 아내는 집을 나간 적이 어... 없습니다.